어... 얼마 신었어한 네, 2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내성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마감이 너무 잘돼 있어서 신발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된 느낌 이 재질끼리 만나는 부분 이 부분들이 되게 튼튼하게 돼가지고 쿠션이 그냥 보통 이상 너무 이렇게 푹신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심플해요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그렇다고 너무 심플하지도 않고 약간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 갖고 미창이 되게 이게 딱보드 그립 테이프에 신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딱 잡아줘요. 보드 탈때 말고 그냥 평소에 그냥 뭐 여자친구 있으면 데이트할 때뭐 일반인들이 신을 정도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깔창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끈매끈하게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니 아니요. 대안 만지지. 이게 만져보시면 되게 푹신푹신해요. 한번 만져보시면 좋겠는데, 아, 근데 만지기는 싫어가지고... 일단 진짜 장점! 이게 보드 신발을 신다보면 신발끈이 되게 자주 끊어지거든요 근데 신발끈이 진짜 안 끊어져요 이 신발은 지금 아예 끊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신발끈들이 아예 되게 멀쩡하다 그거 약간 해진거 아니지 이거? 이게 해진게 아니라 너 얼마나 신었는데? 저.. 일주일이요 <웃음> 가격이 비싼만큼 그 신발도 좋다 음. 그래서 딱 가격값을 한.. 가격값을 한다? 네 음. 후회하진 않는다 사면 음. 아, 다시 할게 미안해요. <웃음> 아, 이 새끼 있으니까 더 긴장돼서 안 되는 것 같아. 너도 한번 신어볼래? 어? 왜, 네, 네. 한번 신어봐. 비싸 보여. 야, 한번 신어봐. 야, 신, 신어봐. 신어보라니까. <웃음> 아, 씨발 <왜? 웃음>